자, 이 떡은 주의 몸을 상징하죠. 떡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옛날 구약 때 만나가 생각나죠. 그리고 결국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피는 이 포도주는, 포도음료는 피를 상징하죠. 그 피는 뭐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포도주는 그럼 뭐죠? 우리 죄사함을 상징합니다. 항상 여러분이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할 때는 주의 피로 말미암은 죄사함과 주의 그또 어 몸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그런 성찬식에 참여하고 우리의 삶 자체도 이러한 어 떡과 잔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는 세상을 이겼다고 했죠. 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이런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죠. 아멘 오늘 또그 지금 오늘 또 지금 히브리어 그 헬라어를 좀 감, 잠시 나누면 우리가 주님은 헬라어로 뭐죠? 퀴리오스죠? 따라해리오요 퀴리오스. 퀴리오스. 그 다음에 죽음은 뭐죠? 사나토스죠? 네. 사나토스. Thanatos. 근데, 근데 얘가 뭐죠? 목적격으로 지금 격변화를 한 거예요. 음. 주의 죽음을, 주의 죽음을, 그러니까 지금, 근데 여기 이제 주의 죽음을 목적격으로 한번, 주의 죽음을 한번 읽어보면, 읽어보면 턴. 턴. 사나톤. 사나톤. 투. 퀴리우. 퀴리우. 퀴리우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턴, 턴 사나톤, 투 퀴리우. 퀴리우 좋습니다. 자, 오미크론하고 윕실론이 같이 오면 우발음이 나죠. 근데 여기에 지금 자 이게 명령형이 왔죠. 자, 명령형이 이걸 보면 주어가 유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유라는 주어가 없어도 헬라어는 동사만 봐도 동사만 봐도 이것을 주어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이거 읽어볼까요? 카죠? 이게 뭐죠? 탕이에요. 탕 왜? 감마 앞에 감마나 카파나 크시 등이 오면 그런 이제 저기 그런 자음들이 오면 앙, 앙, 응 발음이 되죠. 그러니까 뭐죠? 카탕 그리고 카탕 겔레테 카탄 겔레테 카탄 겔레테. 겔레테. 겔레테. 겔레테. 겔레테 카탕 겔레테 쭉 한번 읽어볼거에요 시작 톤톤 <놀람> <놀람> 톤 사나톤 톤투 퀴리우 카탄 겔레테. 겔레테 여기는 아르... 아크리 아크리, 아크리. 아크리. 아크리. 번티이죠 다음에 후. 후. 후. 후. 후. 후 엘세 엘세, 엘세. 엘세. 자, 그가 오실 때까지 너는 뭐 해야 돼요? 당신은 주의 죽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예,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주님이 재림주로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주님이 재림주로 오신다는 걸 너무나 강조하고 있으면 알수 있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걸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들었는데 현대교회에 와서는 현대교회들은 너무 살기 편하니까 우리가 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잠시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깨어나세요. 주님은 꼭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선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가 오늘은 여러분과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저희가 살펴볼 텐데, 자 여기가 지금 보면 <웃음> 읽어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읽어요? 프로, 프로스 린티우스야스는뭔 말이에요? 자 프로스 코린티우스죠, 디우스. 티우스, 코린티우스 코린, 프로스 코린티우스 알파. <웃음>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어떤 첫번째 서신 그럼 고린도 후서는 뭘까요? 원, 원문으로? 원어로? pros, corinthius, beta가 되겠죠 저자는 바울이고요 서신자는 고린도 교회와 성교들입니다 네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시작 네, 좋습니다. 자, 배경은요. 고린도는 그때 로마 제국의 3대 항구 중에 하나일고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죠. 자, 항구도시자잘 사는 도시 뭐가 발달하죠? 무역. 여러분, 무역이 발달하면 굉장히 음란이 음란이 굉장히 성향했고 다음에 또 헬라지역이었죠. 그리스지역이기 때문에 우상승배가 극에 달한 지역이었죠. 돈까지 넘쳤으니 아주 과관이었겠죠. 더구나 또 굉장히 어떤 분쟁이 좀 교회 내부적으로 분쟁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굉장히 이제 현대도 보면 번영의 결과 굉장히 황금만능주의가 판을 찾듯이 여기도 황금 만능주와 주의와 고린도도 황금 만능주의와 어떤 매춘이 아주 성행했을 것 같고, 어, 다양한 또 어떤 교회 내부적으로도 충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고린도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여러 편의 편지를 썼죠. 여러 편의 편지를 썼는데 남아있는 게 고린도 전소와 고린도 후소밖에 없죠. 예. 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행태 고린도를 방문을 했고 교회가 설립이 됐죠. 그리고 자 여기에 이제 바울이 여러 편의 편지를 썼는데 제 1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그런지 바울이 애간장을 많이 끌었던 것 같아요. 자 어, 죄송합니다. 제 1편지는 아, 이제 전해지지 않고 있고 제 2편지가 이제 고린도 전서인데 이건, 이것이 좀 전해지고 있죠. 1편지는 전해지지 않, 않고 있습니다. 이제 보냈지만은 상황이 더 악화가 됐어요.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아마 다시 한번 방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마 에베소 쪽에서 아마 고린도를 직접 배타고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눈물의 편지라는 제3의 편지를 썼죠. 이것도 이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디도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회개했다고 기쁜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나중에 고린도계를 이제 3차로 방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총몇 편의 편지를 썼죠? 고린도교에 총몇 편의 편지를 썼어요? 네 편을 썼고, 전해지는 건 2편과, 예, 지금 4편만 전해지죠.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편지와 3편지는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 갔다와서 무슨 서신을 썼어요근 소리로요. 2차 전도여행 중에는? 3차, 3차 전도여행 중에는? 그전서 로마서, 좋습니다. 4차 전도여행 중에는? 에골빌빌 하면 된다고 했죠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5차 전도여행 중에는 전우서, 디도서. 이걸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자,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와서 갈라디아를 썼죠. 2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우서를 썼어요. 3차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죠. 4차 전대여행 중에는 에골빌빌, 에베소서, 골로스에서 빌리포서, 빌레몬서 아마 5차 전대여행까지 했다는 학자가 있는데 5차 전대여행 중에는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를 썼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전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했고, 이, 있는 동안에, 자, 고린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다시 이제 방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서신, 눈물의 편지다 어떤 서신사가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자, 고린도는 운하가 있죠. 이렇게 뻥 뚫려서, 그 도시 가운데를 뚫고 가서, 이 배들이 왔다갔다 했고 굉장히 번영을 하고 있던 도시였죠자 기록 목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이 기록 목적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해지 사람들의 보고를 통해 제게 문제 해결을 위해 고린도교회에서 온 현지의 제게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원들에 대해 영하게 모금으로 해석해 주고 공연하기 위해 자 고린도 후선은요 시작 바울의 사소식의 정당성 변호 고린도 교회들과 창조의 관계 해 보고 예루살렘 교인 부제에 대한 모금 호소 네 좋습니다 자 보면 저희가 이제 되게 은사를 강조하신 분들은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여기 <웃음> 이 부분만 강조해요. 이 부분만 강조해서 딱 보는데 그건 위험합니다. 보면 자 <웃음> 이제 전체적으로 성경을 좀 봐야 돼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소식을 들었고 분쟁의 이유들을 좀 나열을 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들 을 쫓아내라고 하죠. 예. 우리 거듭난 자들, 예수를 믿는 자를 음행을 하시면 안 돼요. 마음으로 품어도 음행이거든요. 굉장히 그리고 성적 부도덕함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 세상 법정에서 어떻게 소송 문제를 하면 되겠습니까? 현대 교회가 참 새겨들어야 되죠. 어떤 교회 일을 갖다가 세상에 가져가면 안 되죠. 강남의 유명 교회들은 소송을 계속 하고 있던데 그건 올바른 처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 결혼, 이혼, 독신에 대해서 다루고, 다음에 우상 제물과 우상 숭배에 다루고 이제 머리에 쓰는 것. 그때 이제 이방 그 이방 그 여자 사제들은 머리를 밀었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많이, 이제, 여자들한테 머리에 쓰라고 뭘, 또 머리를 길라고 했을 것 같고, 사실 말하자면, 바울이 쓴 서신을 분명히 보면, 처음에는 이제,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왔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또 여자로부터 남자가, 나오, 남자가 나온다고 해요. 남자와 여자는 사실 평등합니다. 근데 질서상, 질서상, 남자가 머리죠. 가장이라고 하죠. 그 아내는 남편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남편은 자기 목숨을 다해 아내를 보호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같은 논리로 보셔야 돼요. 누가 높고 누가 낮냐 이런 논리로 보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12장부터 14장까지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이라고 하죠?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죠. 그 말이 뭐냐면 믿음과 소망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믿음과 소망은 기본인 거죠. 여기 지금 누구한테 누구한테 지금 서신을 쓰고 있죠? 고린도 교회, 거듭난 자들한테 쓰고 있어요. 믿음과 소망은 기본이에요. 우리 믿음 있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믿음 기본이에요. 그다음에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사랑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과 소망, 사랑, 믿음과 소망, 니네들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 소망을, 사랑을 가져야 된다 이 이야기죠.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것을, 그, 강조하기 위해서 고린우의 13장에 사랑장이라고 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믿음과 소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무지무지 중요해요. 이건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를 깔고, 사랑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때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도를 위한 연보를 1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 다시 한번,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자 그러면 바울이 이제 여기 여기 이제 분쟁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고린도전서 분쟁에 관한 보고를 들었는데 무슨 파가 있었죠? 바울파, 뭐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파 양파, 쪽파, 대파가 있었겠죠. 예,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런 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아마 추측하기를 바울파는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 같아요. 아볼로파는 아볼로가 처음 설교에 능했죠. 그러니까 아볼로 교육에 굉장히 능했던 사, 그 만족했던 사람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개바파는 이제 베드로죠. 개바가 이제 베드로부터 로 지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파는그리스도께서 육신자로 관련이 있던 사람이거나 야고보와 같은 이들을 자기 교사라 주장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무리들이 아닐까. 이렇게 오만 파들이 나누어서 분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그 마음이 아프셨겠죠? 자, 근데, 바울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편지를 쓰, 쓸 때, 편지를 쓸 때, 1장 4절로 구절을 한번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편지를 쓰는지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되는데요. 자 먼저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웃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소들을 부르시자각자 우리 주들과 우리 예수 의 모든 자에게 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웃음> 이는 너희가 앞으로 인해 모든 일,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불여해져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확보하게 너희 되어 너희가 아무 사에의 공정함이 없이 예수의 예의 예수의 목소리로 숨자 또한 그들에게 너희가 까지하게지키서 예수의 예수의 를 다해 성망 것이 없게 하시라너희를 그해야 예수의 예수의 존재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여러분 여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뭐예요? 저는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성화의 가정을 밟아서 책망할 것이 없게 되기를 또한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아멘. 분쟁의 이유는 간단하죠. 자 분쟁의 이유는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웃음> 복음을 전달한 사람에 대한 오해가 있었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1장 22절로 25절을 보면 <웃음> 복음에 대한 오해를 먼저 보겠습니다. 22절로 25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영 사람들보다 더니라 예,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오해를 보겠습니다. 3장 5절로 구절을 볼까요? 자,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누구이며 또 아볼로는 누구냐?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대로 그들에 의하여 너희가 믿게 된 일꾼들이 아니냐? 나는 시자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3장 9절입니다. 시작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 건축물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란 오해를 보고 있으면 사장 14절로 17절 한 절씩 교도가 있으니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 같이 너희를 훈계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웃음> <목소리를 통하여 내가 목소리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공고하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러한 <목소리를> 오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분쟁으로 발전을 한 거죠. 자,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사장 20절에 보면, 자,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을 하고,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나아가랴. 바울이 굉장한 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음행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은, 어, 징계로 구원하려고 했는데 5장에 보면 5장 1절 2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자 그래서 보면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4절, 5절 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사실은 음란행위는 배교행위입니다. 음란행위는 배교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이 <웃음> 다루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음란을 배교라고 생각하고 이제 살아가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특히 예를 들면 음란문을 볼때 기뻐한다 그러면 여러분 슬퍼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들에 대해서 슬퍼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음란은 배교행위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자들과는 상종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5장 1 1절1 3절을 여러분 읽어 주세요 시작 그러나 이에들는 어떤 자나탐욕는자상하는자나는자나취하는는사기도 말고 는게지도 말하는 것이들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안에 있는 이를 사람들이야 이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에게는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한 악한 사람은 너희 가운데 쫓아내라고 하죠. 예, 지금 배교행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음행을 행하는 자, 탐욕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욕설하는 자, 술 취하는 자, 약탈하는 자다 쫓아내라고 하죠. 배교행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특히 요즘에는 이제 우상숭배 돈숭배도 많죠. 그리고 어떤 물질에 대한 탐욕이 많죠. 이거 다 우상숭 우상 다이게 배교행입니다. 심하게 제가 좀 세게 이야기할 거요 할게요. 이게 배교행이 된다. 쫓아내라고 하는 건데 어찌 된게 지금 이런 음행이나 탐욕이나 우상숭배나 욕설이나 술 취하는 거나 약탈이나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버렸어요. 오히려 신실한 자들을 교회 내에서 쫓아내고 있네요. 원래는 특별히 우리 인터넷 성도님들이나 우리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 분명히 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하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은사장에 집착하는데 아니요. 그 이전에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은사가 의미가 있는 거죠. 거룩하지 않은데 무슨 은사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당장 여러분들의 음행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고 탐욕이 있다면 탐욕을 중지하시고 돌아오세요. 우상수비도 우상수비를 다 버리고 앞으로는 욕설을 하지 마시고요. 술 취하지도 마시고 약탈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누가 이제 제가 거룩한 분노를 제지하고자 하는게 아니에요. 그건 하셔야죠. 그러나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노상 뭐 욕설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돌이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성경 바울은 성경은 이런 사람들하고 도 상종하지 말고 이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면 쫓아내버리라고 이야기하죠. 네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입니다. 자, 세상에서 법정소송을 한다. 이거 지금 이제 강남에 있는 어떤 교계들의 지도자들, 특히 교회 내에 분쟁이 있는데 법정으로 그걸 가져간 분들이 한번꼭 읽어볼 말씀 같습니다. 6장 1절 2절을 좀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I 절이 No, 절 v 절도좀 읽어주세요 시작 것이 너희만의 미래를 너희만의 미래를 네, 자, <웃음> 자 그래서 혹시 교인에 서 동거래나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진짜 도움이 필요하다. 어떤 경제적 도와 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 <웃음> 본인이 감당할 내에서 도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보증을 서거나 동거래 같은 거 하시면 위험하거든요. 이것들은 저희 교회에서는 금하고 있고요. 또 교회 내에서 어떤 일들은 다 해결을 해야지 이걸 세상 밖에 법정에 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가져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자 성적 부도덕함인데 이걸 이제 보면 그때 유행한 헬라의 철학사상을 보면 돼요. 사실 헬라인들의 사고는 이월론이죠. 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전부 다 이월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보면 영혼은 고귀하고 불멸한 자아인데 몸은 뭐라고 생각했죠? 시이죠? 영혼을 얽매는 껍데기, 음행과 같은 육체적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쾌락을 즐겼죠.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고는 어떠죠? 몸이 뭐죠? 성령의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영광을 그러니까 몸도 우리는 영과 혼 뿐만 아니라 몸까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피고술 마셔가지고 몸을 상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웃음> 안 되죠.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 여기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시작! 한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몸이 되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양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지만 음행한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니라자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행을 피해야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은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뭐, 처녀와 가부에 대해서 재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것들이 궁금하신 분은 이제 7장을 잘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제 여기 이제 결혼과 이제 요즘에 이제 이혼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사실상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셨다면 아셨다면 아마 예수님을 만난 분이셨다면 이혼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건 하나 예화를 이제 듣는 것으로서 좀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여자분이 우겨가지고 어떤 남자분하고 이혼을 했나봐요.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근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뜻하지 아니하게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거듭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자기 옛날 남편은 결혼을 했는데, 그 옛날 남편한테도 복음 전하고, 또 옛날 남편이 만난 또 여자한테도 복음을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어떤 일화가 있는데, 사실 그 음욕을 이기지 못할까도 우리 결혼을 하셔야 돼요. 또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이렇게 지내서 또 주님을 위해 사역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다만 중요한 게 결혼을 했으면 이제 그 가정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제 그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이제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야 되는 거죠. 자, 자, 그러면 우리가 7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자, 7장 여기 7장 16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오 아내여,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겠으며 오 남편이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오직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누신 대로, 각 사람은 주께서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모든 교회이 그렇게 지시하. 할례를 받은 후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무 관례자가 되지 말라. 자,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 할례를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며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네. 자. 실장을 넘어가고 다음에 우상 재물이나 우상승 우리가 우상에 이제 드레진 재물을 먹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자유롭지만 연약한 형제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사도적 권리를 얘기를 하시면서 십자 십장이 가면 우상승배하는 자가 이제 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부분 한번 저희가 교독해 보겠습니다. 10장을 좀 펴십시오. 10장, 1절로, 1절로, 어, 14절까지 한번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장. 저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않냐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했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또,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그들그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니 그 말씀이 그리스하셨으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그리 기뻐하지 아니 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 넘어졌느니라 이제 합니다.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곧그 백성이 앉아서는 먹고 마시며또 일어서서는 뛰는다 한 것이라. 줄쳐세요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은, 그들 그들 그들은 그러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느니라. 이것도 줄쳐놓으세요. 10자를 읽어주세요.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음행한 것, 다음에 그리스도를 시험한 것, 불평한 것 때문에 멸망을 당했죠.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평하는 것 조심해야 돼요.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번복이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곤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사람의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시던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네, 우상숭배를 피하라고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31절로 33절을 여러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일, 먹든지, 마시든지, 옷을 아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나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것 같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 다음에 머리에 쓰는 것과 주의 만찬이 나왔는데요. 아까 이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여러분, 항상 그 우리가 성찬식을 할때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그 빵을 먹었으면 구원받은 백성처럼 사셔야죠. 그리고 그 우리가 성창시 때 포도 음료를 먹죠. 포도 음료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피,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죄사함의 피를 생각하며 평생 주님께 죄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성만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사장인데 12장부터 14장까지 자 은사는 기본적으로 은사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뭐죠? 섬기기 위해서 이제 주어진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고 각 사람에게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나누어주시는 거예요. 자, 자 보면 우리가 12장 자 우리가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이 조건이 있어요. 은사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바울이 이제 거룩한 삶에도 대해 분명히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하게 사는 자에게 은사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지 아니한 자들에게 은사가 임했다. 이건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아마 마귀도 은사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자들에게 구하지 아니하도 주어지는 게 은사예요. 자 12장 4절로 11절을 여러분 좀 읽어주세요. 시작! 다양한 a 사들이 있으나 성령은 동일하며 다양한 t 사들이 있으나 t t 은 동일하며 다양한 역 t 이 있으나 모든 것 l i 모서모 e s a d l 다 to that, I am a l i t 사 l 의 sadly to that, I am a little sadly to that, I am 고 l i t t 의 e sadly to t 주 a 말씀을, m a little sadly 해 o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을는사 어떤 사람에게는 을게하 어떤 사람에게는 을분하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가지 방언들을 말하 어떤 사람에게는 언을통역하주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한분이 같은 성께서역사하는사하자그 다음에 28절로 31절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교회안에칠을 하느님 하셨으니 때,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선지자들이요 셋째는 국가사리이요그 다음은 기적들이요그 기적들이요, 다음은 병고치는 의사들이요 돕는 것과 자세한 것과 방향으로는 여러 가지 강호들이라 다사도들이겠느냐다흔자들이겠느냐다국가들이겠느냐다 기적들을 행하는 자들이겠느냐다 병고치는 의사들을 하겠느냐 이제 예, 은사가 필요해요. 다 이것들은 이제 은사들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다양한 은사가 필요해요, 교회에. 그래서 이게 다 이제 한 성령께서 나오시는 것, 한 성령으로도 나왔기 때문에 다 이제 질서가 있는 거죠.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다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고, 로마서에서는 예언을 남,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 구제하는 일, 지도하는 일, 자비를 베푸는 일, 예배서 사장 11절에는 사도, 선지자, 보금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러한 섬김들이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합니다. 아마 다음에 구체적으로 또 어떤 분이 잘 설명을 해주실 까요 저는 이제 그 저는 그 이제 성경 통독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를 아는데, 알려주시는,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김들이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이제,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가장 위대한 건사랑이 가장 위대한 거라고 했죠. The greatest.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자, 사랑이 위대하죠. 믿음과 소망의 바탕 위에 사랑이 있는 자는 위대한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14장으로 가면, 자, 14장 여러분 좀데 여러분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이 방언도 안 가르치고 예언이나 이런 은사들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이 장에 딱 들어오면 뭐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목회자들은 이제 이런 거 없다. 은사 이런 거안 나타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이제 단절되는 거 어디가 있어요? 현대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현대 교인들이 절대적으로 무지하게 됐어요. 그럼 뭐죠? 사단이 세상 사람들을 여기 엄청난 큰 능력 권사를 줘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압도해보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마지막 대의를 마지막 대의를 자... 예비해서 바울이 14장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14장 1절로 5절을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누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랑을 초구하라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을 할수 있도록 하라. 그러나 예언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며 세워주고 곤면하고 위로하느니라.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들로 말하기를 바라지만 차라리 예언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방언들로 말, 말하는 자가 통역을 하여 교회가 세움을 입지 못한다면 예언하는 자가 더 낫기 때문이라. 분명한 건 여러분 예언이든 방언이든 섬김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고요. 예언은 뭐 점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또 오는 걸 그대로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전달자일 뿐이에요. 그애원하는 사람을 절대로 신성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전달자일 뿐이고요. 그애원자나또 이런, 이러한 어떤 사역을 하는 무리들한테는 뭐가 필요하죠? 사랑이 진짜 필요해요. 믿음 소망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자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으로써 추구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신앙이 어린아이가 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돼요. 아마 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역사하셔서 막 부어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사단의 그 장막들을 막 부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역사들은 현대에도 있습니다 아멘 자자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뒤로 가서 자 39절로 39절로 40절을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얘들라 예언하기를 열망하고 방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 모든 일을 품이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이런 것을 은사를 받았으면 처음에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해도 성도들이 잘 보호를 해주셔야죠.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은 자기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되는데 어떤 어떤 이런 애원사역이나 이런 은사사역을 통해서 사람이 드러난다. 그건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드러나면 그게 진짜인 거죠.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보면 자 여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쭉 봐보세요. 뭐가 먼저냐면 사실상 그 회개가 먼저예요. 회개가 먼저라니까요. 돌이켜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회개함, 거듭남 이런 것이 없이 그래 거룩한 삶이 없이 은사를 받는 건 위험하다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써서 저주의 자녀가 돼요. 제가 제가 그 제가 지금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 어떤 이제 아주 아주 명석한 어떤 이제 이 AI 쪽 박사 한 분이 계세요. 이제 저 이제 그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어제 어제 제가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이제 거기서 어떤 알고리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이야기를 해서 제가 답변을 했죠. 그건 내가 대학생활을 했던 몇십 년 전에 이런 이론들이 있었고 그 이론과 일맥 상통하고 사실상 해아래 수고는 없다. 기초는 같다. 하니까 그 학생이 굉장히 아, 아하 하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신앙의 기초가 뭐예요? 회계예요 회계. 회개함이 없는 삶에는 거룩한 삶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삶이 없는 삶에 은사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회개가 아주 기본이 되는 거고 이 더러운 죄악들은 여러분 피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셔야 돼요. 뭐라고 했죠? 이건, 이건 배교행이에요. 더러운 일들을 하는 것은요. 그래서 탐욕과 어떤 음내 음행들 이런 또 이런, 이런 악한 것들은 우리 여러분들이 다 버리시고 주님께로 속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은사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여러분 거룩한 삶입니다. 아멘 예 여기 15장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부활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부활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아 우리도 부활하거나 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부분 좀 읽어드릴게요. 15장 16절에서 19절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여기서 부활의 순서를 좀 볼까요? 자, 20절로 28절을 여러분 좀 읽어주세요. 시작 큰 소리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보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철 열매들이여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으로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패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리니 마지막에 원수는 사망이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켰다고 하셨으니 만물이 그의 발 아래 있다고 말했을 만물을 때 그의 복종시켰던 그분은 죄된 것이 분명하더라 만물이 그분께 복종할 때내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그분께 복종하시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때 부활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다 부활해서 심판을 받겠죠. 그리고 사단 마귀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모두 지옥의 요왕발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에서 고통을 받겠지. 이걸 사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진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거듭난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께, 하나님과 동구하면서 같이 살아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부활한 자들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나오죠. 우리가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하고 자, 여기 51절로 58절이 있는데 자 여러분 54절을 좀 읽어주세요 자 53절을 54절을 좀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우리가 썩지 아니할 욕을 잃고 부활해서 주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앞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 보면 물론 마지막에 바울이 에루살렘을 위한 모금에 대한 조언을 하고 권면과 인사를 하는데 보세요. 바울은 거룩한 삶을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죠? 이제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나오는 은사 문제를 이야기했죠. 그다음 은사의 중요그 다음에 뭐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전체적으로 봐야 우리가 오해를 안 해요. 고린도 전서 은사 은사를 주로 기록한 성경은 아니에요. 은사는 일부예요. 그것보다 거룩한 삶과 마지막 부활의 모습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같이 봐야 돼요. 아멘. 네. 자, 고린도 후서를 보면 여전히 문제가 있었고 이제 이제. 그 바울이 고린도인들이 회개했다고 들으 굉장히 기뻐했죠. 본인의 사역에 대해서 변화와 자랑하고 린도에 대한 방문을 준비함으로써 끝을 이제 맺고 있는데 자 여기 여러분 핵심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깨끗하라. 깨끗하라.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깨끗하라.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깨끗하라. 아, 깨끗하라. 아멘 우리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이제 어떤 방문 어, 계획이 좀 변경된 거에 대한 바울이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제 눈물로 어, 너에게 썼다 이런 것도 언급하고 어, 근심하게 한 자를 용서라고 하 이렇게 또 언급을 합니다. 자 보면 여러분. 1장 1장에 보면 자 20절로 24절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고린도 후서입니다. 모든 약속은 예가, 약속은 예가 되기에 우리는 그분, 그분 안에 하나님은 아멘하고 하나님은 함께 영광을, 영광을 돌리는니 이제 우리를 너로 믿을 수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이름 보이신 그분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또한 우리를 안치시키고 우리 성령을,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는데 계속 읽어주세요 아, 네. 뿐만 아니라 나는 내 혼을 네. 뭐. 우리. 우리. 우리. 우리는 너희의 우리. 믿음을 주관하려는 나의 나의 것이, 하여튼 것이 하여튼 아니오 다만 너희를 기쁘게 하기 위한 동역자라 이는 너희가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내쫓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죄를 자꾸 지으면 성령 하나님이 떠나세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시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이제 자, 계속해서 바울이 이제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 자, 우리 여러분 여기서 자, 고린도서 2장 14절로 17절을 여러분 저랑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웃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정령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이르는 사망의 향기이나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이르는 생명의 향기라. 누가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비시지녀로서 이아을치하는 여러 사람들로 갖지 않고 우리 성실함으로 신고도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로서사랑의 앞에서 그리스도 저와 저와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바울이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 <웃음> 또 이제 자,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3장 2절로부터 3절을 보면, 너희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있죠. 줄을 좀 쳐놓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며 읽혀졌고, 또 너희가 우리가 섬긴 그리스도의 편지임 이미 분명히 드러났으니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하죠. <웃음> 예, 바울이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서를 썼죠.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일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하죠. 4장 5절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 자신이나 교회를 전하시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전하시면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자 계속해서 4장 10절로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내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음증과의 동기를 보는데, 여기 5장,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바울에 이제 보면, 바울은 영원한 천국을 많이 강조했어요. 5장에 보면 영원한 집, 그 다음에 성령의 보전,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10절을 좀 읽어주실래요? 시작. 어, 예, 바울, 우리 바울 선생님이 은사나 이런 것만 강조한 게 아니에요. 믿음만 강조한, 그, 율법 이야기하고 이런 것만 강조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분명히 마지막 때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자자 자, 여러분이 꼭줄 쳐놓으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동굴병이를 쳐놓으세요 자그 다음에 우리가 보금전과의 동기를 보겠습니다 5장 16절에서 20절 여러분 좀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어,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떠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더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분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 하얘게 하시며 그들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하시고 우리에게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를 계신지 한계산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구양하신것 같이 우리도 너희 주로를 늘려시나 하여 너희를 항구하노니 너희를 범양하여 하나님께서 죄를 못하여 <웃음>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위로하여 복부하네 하나님의 복가하리게 하십니다. 줄쳐 놓으세요. 읽으신 부분이요. 복음증거의 동기예요. <웃음> 우리는 평화의 대사가 돼야 되죠. 평화의 대사 된다고 막, 종교관 화해 시키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들을 화해 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핍박받고, 배터대로 오해받게 돼 있죠. 평화의 대사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전해서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해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이렇게. 예수님만이 화평의 길이라는 걸 전해줘야 되죠.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 그 어떤 사역을 어떤 막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우리 거듭난 자들, 성령받은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자들, 세상 자들, 세상 사람 굉장히 두려워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바울이 6장 1절로 10절에서 사약을 막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인도 교회를 향한 격려를 하는데, 자, 여러분 하나씩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깨끗하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예,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지금 6장에 보면, 자, 6장 16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살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 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욕은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모든 죄악들을 항상 깨끗하게 해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 분쟁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제 슬퍼한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안심을 하죠. 자, 그 교회의 소식을 이야기하고 <웃음> 고린도인들이 이제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이제 이제 운동하기 여겼다 기쁘게 했다 해서 이제 그 반응에 대해 써놨습니다. <웃음>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제 8장 7절에서 이제 여기 이제 가난한 성들을 도위해서 모금을 하는데 먼저 이제 초반부에 마게노니아인들의 모범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모범을 어떻게 표현을 했죠? 8장 7절 구절을 여러분께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매사에 즉 믿음과 언어의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은혜를 사랑하는 일에 남친 같이 말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진지함을 증명하여 주 예수의 은혜를 알보니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이를 네, 부여하게 되도록 하십니라 아멘 <웃음> 다음에 디도와 동역자들의 설명을 하고 연보의 올바른 자세 연보의 올바른 자세 억지로 하는게 아니죠. 예, 억지로 하는게 아니고 자, 자 이제 인색함이라 여기 좀 줄을 쳐놓으세요. 부장이 제 칠자를 보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 마, 말라고 하죠. 항상 기쁨으로 하라고 하죠. 네. 자, 바울이 이제 자기가 사도직 변호를 하고 있어요.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바울의 자랑을 하는데 바울은 항상 주 안에서 자랑을 하라고 하죠. 주 안에서 자랑을 하라고. 하고, 이제 이제, 거짓교사들이 항상 있죠?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웃음> 11장, 13절로 15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11장, 13절로 15절, 시작. 예, 그들의 종말은,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예, 지옥이죠, 지옥.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의 종임을 자랑할 만한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3절로, 23절로, 자, 2 8절 23절로 28절까지 여러 분석 읽어주세요. 시작 리이이야하지에 Katai, "Katai, k 아 i l e i k o l o 야 e i k i l e i k o l o l e i k i l e 자, 어마어마한 고난을 우리 바울 선생님이 당, 바울 사도가 당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세상의 흐름과 반대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뭐죠? 핍박은 당연히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핍박받는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세요. 자, 그래서 왜 이래야만 될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을 읽어보세요.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니 진리를 믿는데 가만 놔두겠어요? 악한 자들이 어쨌든 어쨌든 그 뭐죠? 그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 이렇게 기들에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겠죠. 네, 핍박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으면 자 바울도 역시 저기 저기 해분을좀 다녀오셨죠. 사실 어떤 사람이 바보고 는데 12장 1절로 4절을 여러분 좀 읽어주세요. 자랑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정령 자랑한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개시들을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나는 말할 수 없지만 내가. 가 그가 그러니까.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다. 자, 14년 전이면 바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라비아 다녀와서 다소에 있을 때죠. 다소에 있을 때 바울이. 이 체험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첫째 하늘에 우리 스카이라고 하죠. 둘째 하늘은 스페이스라고 하죠. 셋째 하늘은 해븐이죠. 해븐에 다녀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천국이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곳도 천국에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이미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걸 자랑하지 않으려고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자,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의 바울이 자 사도 바울이 이러한 저는 할 수만 있다고 여러분도 이런 체험을 해서 세상 좋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유한해요. 아무리 좋아도 이제 없어진다라는 거죠. 자자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1 0 절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네. 그리고 이제 사도의 이제 표된 이제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 방문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바울은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의 염려를 표현하고 있고 자, 이제 바울의 이제 염려를 적고 자신들을 시험하라고 하는 바울의 경고가 나와 13절을 5절, 6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13절 5절, 6절 시작 네, 항상 우리는 우린 점검해야 돼요.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적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 축도를 하죠.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을 한 마음을 품으라 평안히 지내라 그러면 사랑과 화평하는 이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에게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 항상 기뻐하셔야 되죠. 그리고 항상 온전해야, 비퍼펙트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위로를 받으시고 한 마음을 품고 평안히 지내셔야 되죠. 네. 그러면서 바울은 축도로서 이제 편지를 마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있을지하다 하고 아멘하고 마칩니다. 아멘. 아멘. 자 고린도 전후서 잘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음. 아멘.